안녕하세요 신곡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? <웃음> 오랜만에 또 돌아온 편의점 먹방입니다 지금은 한시 47분입니다 한시 47분 역시나 새벽 편의점 먹방 다시 시작하며 오랜만에 입성 <웃음> 한핀으로 한번 매콤한 시리즈로 가볼까요?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제일 매운 거불 막고 이 불닭 오호이거 하나 찜 매운 거. 물. 불막창 불닭창 닭발 자이언트 소스 불닭 소스 물은 절, 절반만 따라줍니다. 3분 30초. 라면도 물 부어놓고, 소시지는 뜯어서 쏙 빼고. 우와. 위에 있는 떡을 좀 밑으로 해야 떡이 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져요. 라면사리. 와우. 라면사리도 촉촉하게 섞고 잘라놨던 햄들. 치즈를 왜안 넣냐 하시는 분이 있을텐데 오늘은 치즈를 패스하겠습니다 이대로 뚜껑 살짝 덮어서 전자레인지 20초 <웃음> 따라따란 따라따란 따라따란 따라따 <웃음> 1차 면 2차 닭발 3차 소세지, 4차 곱창, 오차 떡, 위에 예, 매콤한 국물, 곱창이랑 닭발이랑 싸가지고 곱창도 있고, 명도 있고, 꽉도 있네. 이거 안 <웃음> 곱창도 있고 닭발도 있고 뭐, 면도 있고 떡도 있고 햄도 그 소시지도 있고 여기서 밥까지 좀더 비벼 먹었으면 약간 좋았을 텐데 밥 비벼 먹을 때 치즈 그거 넣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거요 매워서 입술이 빨개졌어요 <웃음> 쭈그리고 앉아서 먹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편의점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아마 영상이 제대로 이제 주 3회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